네, 안녕하십니까 장교성입니다 아, 이번 시간은 저기 이, 뒷목 통증, 뒷목 결림 이렇게 뭐 승모근 통증, 이렇게 뒷목이 아프다, 자 뻣뻣하다, 막, 혹은 약간 뒷골이 땡긴다 막, 이런 증상들 갖고 계신 분들 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 약간 아래쪽에서 뭐 자꾸 뭉치기도 하고.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이것 때문에 막 피로감이 막 오죠, 그죠? 어, 피로감이 오고, 하여튼 뭔가 뭐 불편해, 이게 심해지면 몸살도 돼버리고막 이런 증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뒷목 통증, 뒷목 결림, 이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올린 적은 있어요. 올린 적은 있는데, 그, 이제, 그쪽은 이제, 어, 그 동영상은 사실 조금 약하게 올린 거예요, 제가. 어, 좀 약하게 올리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물을, 2차 자각 증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어, 상당히 약하게 올렸는데, 어,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사람들이 앞, 뒷목 아프시다는 분들 보고 이제 빠르게 이제 도와주려고 제가, 내가, 제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옆에서 니 강하게 시켜본 적이 있었어요. 강하게 시켜보니까, 아, 사람들이 빠르게 회복되는 걸 보고, 어, 야, 이거 조금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강하게 어, 강한 요법을 사용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동행사를 한번 올려드려야 되겠다. 왜 계속 뒷목이 아프면서 막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거 의외로 또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동행사를 보시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조심해야 될 분, 특히 이제 이 만성 소화불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위염 자주 체하는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이걸 고지고대로 활용을 하시면 안 돼요 자주 체하시거나 수화가 안 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오나 이 방법을 고지고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분들, 이분들은 더 쌤이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뭐, 소화도 잘 되고, 뭐, 하여 밥도 잘 먹고, 뭐, 땅거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쪽만 아프다. 이런 분들만 이 동영상을 그대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 네. 어. 주의사항입니다. 네. 어,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가 뒤쪽이 아프다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피가, 이, 뒤 뒷골, 뒤통, 이게 뒷머리 쪽으로 피가 못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피가 못 올라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이렇게 다시 내려가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정상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북목이다. 그그 이게뭐터틀넥이다아이넥이다 스마트폰을 계속 이렇게 본다거나 고개를 숙여서 컴퓨터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쪽 부분이 꺾여버리면서, 그러니까 이 꺾인 부분까지는 피가 계속 올라오다가 이 윗부분으로는 피가 못 올라오는 거예요. 못 올라오면서 여기가 피가 계속 정체가 되면서 이제 교통체증는 차가 막못 뭐 빠져나가지고 이 피도 동일해요. 혈관에서 피가 여기까지는 올라오는데 이 위쪽으로 못 올라오니까 여기가 막 어깨 뒤쪽, 이성목근이막 딴딴해지고 그죠? 어 그러니까 이 뒤쪽이 뭔가 막 결리기도 하고 묵직해지기도 하고 막 계속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를 이쪽으로 올려버리면 이 통증은 거의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려요. 사실은 이게 뭐. 의외로 쉽게, 제가 도와본 바에, 몇몇 분들을 도와드린 경험에 의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그러니까 한 길게 잡아도 이틀, 3일이면 그냥 확 확연히 변화가 일어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로 바로 또 이렇게 느낌이 와요. 음, 느낌이 오는데, 이제 주의사항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한 가지씩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사실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자세는 여러분들이 어떡하든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막. 허리를 똑바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무시하고 사시는 분들 너무 많고. 저는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막 컴퓨터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분들 보면 막 안타까워 죽겠어요. 막, 야, 저 사람들 지금은 모르는데 이게 3년 뒤에, 5년 뒤에 분명히 문제 나타난다, 저 사람. 반드시 문제 나타나 나중에 이제 문제 나타나면 왜 나타난지도 몰라 워낙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왜 나타난지도 모르니까 그냥 병원에 가도 답이 없고 막 희한한 어떤 엉뚱한 행동들을 막 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평상시에 자세습관 굉장히 중요해요 허리 꼬꼬하게 세우고 스마트폰을 볼 때도 사실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원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컴퓨터도 이렇게 모니터를 조금 위에 띄우고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여러분들 건강을 지켜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실질적으로 모니터를 이렇게 밑에 막 두꺼운 책을 전화번호부 같은 거놓고 그렇게 실질, 실천에 옮기시는 분들도 네. 의외로 많아요. 음. 많은데, 여러분들 하여튼, 그 부분 좀 하시고. 일단 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어. 근데 하여튼, 뒤쪽은 이제, 뒤쪽에 이제 피를 좀 끌어올리는 방법은, 이제 뒷목에다가 힘을 좀 주시는 방법인데, 뭐 바깥에 있을 때도 이렇게 적용하실 수도 있고 이제 누워 있을 때도 적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누워 있는 게 사실은 그 효과가 더 강하고 더 빨라요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은 주무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주무시기 한 시간 전에는 절대로 이 동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주의사항이에요 주무시기 직전 한 시간 안에는 절대로 이 동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다가 쇼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머리 통증이 시달릴 수가 있으니까 저하고 약속하세요 주무시기 한시간 전에는 절대로 이동작 하면 안 됩니다 낮 동안 하세요 아침에는 해도 괜찮아요 낮 동안이나 아침에는 해도 괜찮은데 주무시기 직전에 해버리면 밤새도록 일로 피가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무시기 직전에 하시면 안 되고 맨바닥에사는게 좋은데 제가 근데 카메라 위치상 이게 잘안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누워서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이 상태에서 뒤통수가 뒤통수가 이렇게 땅바닥에 닿았다고 생각하세요 맨땅에 사는 게더 좋아요 딱딱한데 사는 게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이렇게 가볍게 대고 엉덩이를 살짝 떨어지면서 뒤통수에다가 힘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막 흔드세요 이렇게 막 흔드시고, 좀 내려서 쉬시면 는거 돼. 고개를 도리, 도리, 도리, 도리, 도리, 도리,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자, 이 동작을 딱세 번만 할 텐데, 자, 잘 보세요. 근데 이제 뒤통수를 한번 눌렀으면, 이제 반대 동작도 해줘야 돼요. 요번에는, 이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를 들어야 돼요. 든 상태에서, 이빨을 딱딱 끓이는 거야 이빨을 자머리를 살짝 흔들면서 뭐 기침이 나오면 바람을 한번 불어도 돼요 이렇게 하고 또 내려서 도리 도리 도리 도리 흔들고 자 요거 요게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요거에또 한번 합니다 뒤통수를 들고 고개를 엉덩이를 들면서 팔꿈치를 약간 지탱하면서 뒤통수를 몸을 흔들면서 뒤통수에 힘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에 있던 피가 머리 쪽으로 확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자 그런 다음에 또도리도리도리도리 흔들고. 자 다음에 이빨, 머리를 들고 이빨을. 자 머리도 이렇게 흔들어도 돼요. 들고. 잠깐 하다가 또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머리를 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 도리 도리 도리 도리 도리 <놀람> 도리 흔들고. 자, 요거, 요 과정을. 그러니까 제가 두 세트를 했어요. 두 세트를 했는데. 딱 3, 3세트만 하세요 3세트만 두 번만 해도 되고 세번 해도 되는데 자, 요거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한 5분 정도 계속 누워 계세요 누워 계시면 이게 아까 힘을 줬기 때문에 뒤통수로 계속 피가 올라가고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도리 도리 흔들고 있으면 자 이렇게 했다가 한번 아, 느낌이 좋다 이러면 뒤통수를 한번 살짝 더 눌러도 돼요. 그런 다음에 돌리돌리흔한 5분에서 10분 정도 누워있다가, 이제 천천히 일어나보 오시는데, 일어나고 시면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보면, 확연히 뒤쪽이 뻣뻣하던 게, 많이 풀려있다고 이렇게 느낄 거예요. 많이 풀려있다고 느끼는데, 자, 이 동작을 할때 주무시기 직전에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뒤통수를 누르는 동작과 머리를 위로 들어서 어, 이빨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흔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는 뒷목과 앞 앞목, 앞목을 이렇게 균형되게 사용을 해주셔야지 뒤통수가 좋다고 해서 뒤통수만 계속 눌렀다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이제 뒷골이 당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뒷골이 땡기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뒷골이 땡기면 반대로 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손바닥을 머리에 대고 꾹 누르는 거예요 바람을 불고 바람을 불고 이러면 뒷골이 땡기는 게 이제 이 목으로 올라오던 피가 뒤쪽으로 올라가던 피가 앞쪽에 힘을 가해버리면 이 앞쪽으로 피가 올라오면서 뒤쪽으로 올라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뒷골 땡기는 게 없어지, 그러면. 자, 이게 중요한 원리에요. 이게 혈액순환 원리인데, 이제 혈액순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은 병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 뭐, 정말 믿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 유튜브에서, 그, 제 이름이 장길성입니다. 장길성, 이렇게 쳐갖고,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제가 올려 놓은 동영상들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어, 뭐 허리 디스크다, 뭐 하지정맥류 치료법이다, 뭐 소화불량 치료법, 오십견 치료법, 치질 치료법, 뭐 설사 치료법. 굉장히 다 감기 치료법도 있어요. 감기 치료, 감기 치료법도 그 사람들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시더라고. 예. 저도 뭐 예전에 올려 놨는데 사람들이 워낙 안 보길래 그냥 아, 이거 뭐. 사람들 잘안 믿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댓글도 굉장히 어, 긍정적인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시고 계시고 어, 그런데 감기 치료법도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어.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바깥에 있을 때는 이제 너무 힘들 때 빠르게 이제 회복시키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고 계습니데 여러분들 이제, 이제 바깥에 계시면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양 발을 벽하고 한 30cm 정도 떨어뜨리세요. 양 발을. 30cm 떨어뜨리세요. 팔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벽에 일단 기대는 거예요. 팔꿈치를 대고 기대다가 이제 팔꿈치를 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뒤통수에 힘을 주고 몸을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자, 띄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몸을 흔드세요. 그러면 자, 몸을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 뒤통수에 힘이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뒤통수에 막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7초 내지 8초 정도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그러면 뒷골이 뭐 엄청 이제 이 너무 무리하는 건 하여튼 좋지 않아요. 그 무리하면 여러분들 두통이 시달릴 수가 있으니까 절대 조심하세요. 나중에 저보고 책임지라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7초 8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해줘야 돼요. 반대로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이마를 대고 이빨을 딱딱 그일 거예요. 이마를 대고 이빨을 딱딱 그 건데 똑같은 거예요. 별하고한 30cm 정도 뗀 상태에서 이마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마를 꾹 누르세요. 꾹 누르면서 이빨을 딱딱 그인 겁니다. 이빨을 딱딱 그린 겁니다. 이것도 7초에서 8초 정도 하고 나면 그러니까 기 좌우 비대칭을 어, 어,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또 또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바람도 한 번씩 불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람 부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렸는데 폐가, 폐가 수축되는데, 혈액순환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그 사실은 이제 이것도 동일하게 1대1로 해주는 게 옳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보시면, 한 10분에서 20분 지나면, 어? 뭔가 뭐 풀린다? 풀린다? 어, 풀린다? 느낌,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느꼈지만은,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시켜보니까, 아, 분명히 풀린다. 풀린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이제 1대1로 하라고 했는데, 뒤통수 1, 앞쪽으로 1,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뒤통수가 심하게 아프기 때문에, 뒤통수를 조금 더 길게 해주는 게더 효과적이야, 사실은. 빨리 효과를 보려면.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은 다 욕심을 내요 아, 이 빨리 좀 치료하고 싶다 빨리 어떻게 벗어나고 싶다 막 이래 갖고 욕심을 내다보면 나중에 뒷목 아픈 거는 풀렸는데 갑자기 막 뒷골이 막 엄청나게 아파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뭐 5대 5로 해야 된다 이러면 뒤쪽을 한6 정도 하고 앞쪽을 한4 정도, 요렇게 하시면, 그나마 조금 더 빠른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 근데 너무 5대5로 해버리면, 또 효과가 조금 느리게 나타나요.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야 이제 서서 풀리기 시작할 수 있고, 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골을 땡겨. 이제, 이 머리 운동을,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는 아까 제가 머리를 도리도리 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뒤쪽으로 너무 강한 힘을 줘버린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버리면, 계속 누워있어버리면 피가 계속 올라가 버려요. 누워있어버리면. 이제 서있으면 또 그런 상황이 아니야. 왜? 서있으면 다리에 피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누를 때는 이제 조금 올라오지, 멈춰버리면 또 다시 쑥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 하, 이제 벽을 이제 뒤통수를 누르고 난 다음에, 뒤통수를 누르고 이제 아비마를 누르고 이랬을 때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주고 후, 바람도 좀 불어주고 이제 팔도 좀 흔들어주고 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뭐, 뭐라 그럴까요? 좀 스트레칭 개념으로 이렇게 조금 풀어줘야 돼요. 그래 이제 강한 힘을 줬을 때 이걸 좀 조정을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 몸살이 올 수가 있어요. 몸살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꼭 병행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막 근육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맨날 그, 아령만 들고 근육 운동만 하는 사람은 몸살이 잘 걸려요. 몸살이 잘 걸려요. 꼭 일어나서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이제 파워워킹이다. 파워워킹이라는 이게 되게, 하고 나면 기분 되게 좋아져요. 몸도 가뿐해지고, 다리도 높이 들고, 바람도 좀 불어주고, 이거 한, 한, 한 1분만 하고 나왔어요. 몸에 열이 확 나면서 감기가 올것 같은 것도 갑자기 감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 감기 치료법이 이 원리에 따른 거예요. 어, 그 여러분들 이제 감기 빨리 낫는 법, 이렇게 해서 동영상 들어가 보면, 어, 제일 우이 나오는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밑에 댓글란 한번 보세요. 댓글란을 보시면, 어, 하여튼, 좀 신기한 어떤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으니까 감기, 뭐 감기, 목감기, 기침감기, 콧물감기 빨리 낫는 법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아그 부분도 동일해요. 사실 은 이제 좌우 비대칭이 심하게 발생되신 분들은 영유성, 영유성 식도염, 뭐 만성 위염, 자전체기, 만성 설사 이건 거의 다 좌우 비대칭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이제 모래주머니 활용법이나 칼 동작도 다르게 해야 되고 머리 눌러주는 것도 다르게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야. 근데 그분들은 진짜 연구하는 자세로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들을 순차적으로 제가 보라고 하는 동영상들을 먼저 순차적으로 보시고 난 다음에, 이부자리도 조정해야 되고, 모래주머니도 착용해야 되고, 팔 동작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머리 위치도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 아, 제가 참 안타까워요. 이제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다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혼자서는 참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이렇게 일일이 도움을 드리면 벗어나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데 혼자서 하게 되면 너무 나으네. 나으네. 치료 방향은 분명한데 너무 나으네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어쩔 수 없이 하게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어, 오실 분들 꼭 오시고 자이 부분도 하여튼 주의사항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어, 주무시기 직전에 한 시간 전에는 절대로 이게 누워서 이런 동작하면 안 된다 낮 동안 하세요 아침이나 아침에는 해도 돼요 어, 낮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뒷목만 아프다고 해서 자꾸 뒷목만 계속 눌러버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엉뚱한 2차 자각 증상이 시달립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한 번씩 뒤를 눌러줬으면 앞도 눌러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 흔들면서 바람을 불러주고 팔도 좀 흔들어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하신 분들도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행동하시면 일주일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없어질 거예요. 빠른 분들은 한 이틀만 하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심해도 한, 일, 한 일주일 정도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빠른 분들은 진짜 뭐 한, 한 두세 시간 이렇몇번 하고 나면 그냥, 오, 어? 괜찮네? 괜찮네? 막 이래 되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뭐, 하여튼 조심스럽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하여튼,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올린 동영상들의 댓글란을 꼭 읽어보세요. 댓글란을 꼭 보셔야 돼. 그기 보면 주의사항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의 어떤 답글 같은 것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러면 그런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또 믿음을 갖고 또 행동하시고 어 그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구독자 신청을 하시던가, 아니면 하기 싫으시면 그냥 아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이 있는가 한번, 한번 살펴라도 보세요. 그러면 어 여러분들한테 어떤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조심해서 하세요. 조심해서 하시고, 좋다고 해서 절대 욕심내지 말고, 제가 하는 말 중에 꼭 2보 전진, 1보 후퇴란 말이 있요 좋다고 무조건 막 달라들면 꼭 명연현상, 2차 자각증상이 시달리게 돼요. 아, 무리가 됐다 싶으면 멈춰야 돼요. 그냥 가볍게 하면서 멈춰야 되고,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다시 전진. 또 무리가 됐다 싶으면 또 멈추고. 멈추는 것도 기술이야, 사실. 은 능력이고. 그걸 일반인들 잘못느끼잖그요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막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요 그러면 몸살이 오고 감기가 오고 막, 그래요. 어, 그러지 마시고, 그죠? 어. 하여튼 오늘 또한 20분 됐는데, 어, 여러분들 뒷목 통증에서 꼭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